나칠 수가 없다니까. 의료용 알코를 술로 바꿀 순 없으려나. 더 만들까 말까. 하지 않을까? 새로운 술이 있는 곳으로 가보자. 저녁은 술친구가 따면서 있었네. 술좀 가지고 있어? 근데 그러니까 한국 가서 찾아. 없습니다. 한국 학교 이런 데 있잖아. 이런 건 지나칠 수가 없다니까. 아워한워 샤워. 샤워, 샤워. 샤워. 샤워. 샤워. 샤워. 샤워. 샤워. 샤워. 샤워. 샤워. 샤워. 샤워. 샤워. 샤워. 샤워. 샤워. 역시 술김에 만들어야 한다니까 어로지 옳지도? 귀찮게 일일이 열어야 하잖아 이제 와서 기다릴 것도 없어 동글동글한 게 잔뜩 있네 새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음, 이제 좀 물건처럼 생겼네 이런 건... 또 처음 보는 걸지도? 나뭇가지 꺾는 일도 꽤 귀찮네 이제 와서 기도할 것도 없어 비싼 수를 맛볼 수 있을지도 레 여기서 보라색 나왔는데. 어, 다 이건 또처 진짜. 누가 배에서 가는안 중. 여기로 뭐라 야 여기로 려니까 사망했습니다. 제대로 된걸 만들어 버 숨이 숨이 숨이 숨이 이 숨이 숨이 숨이 숨이이 일단은 오케이. 아나 생나 먹어야 되는데 유키 잘라버려야겠다. 유키 어디에? 얘 쟤나 본데. 바다를 보니까 생존자가. 어 털렸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자. 신께서는 수내방을안내려 슈름방을 안 내리, 슈름이지는 내리, 슈름방을 안 내리, 슈름방을 안 내리, 슈름방을 내을한 가득 고 오지는 않으려나.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시민 음, 패 패가 더생각을 리는 없겠지. 다들 열심히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음?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건 아니지. 아. 집주인한테는 미안하지만 몇병더 갈까나 어 생각이 생겼다 아저아씨그하게하비지 말라니까. <목소리> 아, 그하게하비지 말라니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곳이네. 는 공으로 열리는 상자를 만들면 얼마나 좋아 다 아, 뒤졌어 <웃음> 이처럼 제대로 된걸 만들었네 탄산도 <웃음> 통제해야지 1분 후 한번 보기를 보자 와 미친 데미지 미쳤다. 이런 건 지나칠 수가 없다니까. 찾았으면 호텔로 나가자. 가서 생나 도 챙겨야지. 뭐야? 제법 네동글동게뜩네 뭐야, 거왜 물려? 또처 보는 걸지도? 갈게. 야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어린보 일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명입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어디 어도 없어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가연소 중입니다. 블레이드 필요한 사람 수증 샘다 있다 얘한테 술을 남겨뒀 을리는유지 가자 i 지 g o 열심히네. 누가 만든 장치인지 몰라도 해줘야 해. 남자에게도 술 한잔쯤 뿌려주는 법인데 어디 감자 털러 갑시다 아 생각해보니까 라이터가 없네 술 1분 항공고 고정에... 나는... 저는... 음, 이게 물건처럼 생겼 죽은 놈들에게 나눠줄 수는 없어. 감자 캐고... 역시 술김에 만들어야 아. 한다니까. 아, 됐다. 아, 감자 캐고 공장 넘어가... 한구 넘어갈게, 한구 신께서는 는안 되겠지. 신께서는 안 되겠지. 신께되는안되는되는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가가져가 니가 니니까 니가 니가 니 이건 여기건, 여기건 똑같아. 가 <웃음> <웃음> 생존자가 5명 남았습니다.